아이, 메트가 룸을 업그레이드를 해줘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지냅니다. 하만뷰. 어뷰 너무 좋다. 공원 파크뷰. 을 옮겼구요 그 여기 리셉션에 있는 아가메트가 친구를 섭외해가지고 우무시라는 친구를 소개해서 우무시랑 아가메트랑 같이 쉬린제 마을 구경도 하러 가고 와 예쁘다 귀여워 <목소리> <목소리> 숨안 쉬는 거 아니야? 자는 거야? 숨 쉬는 거지? 이게 악마의 눈이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유명하더라고요. <목소리> 바다가 이렇게 막 박혀. 있어여게 뭐야? 름 옷. 이렇게 여름 옷. 여 유 친구입니다 친구 안녕하세요 Welcome to Turkey t u r k e y 놀라우 세요우터 e o t u r k e y 리아 u l o e Come t u r k e 참 많네요 안녕하세요 참 많아요 요어 오케이 friend is c h i n g c h i We are c h i o m f o r t What is Chinchal? Chinchal is a beer? Really? Seriously? Ah, really? One more time Sertang e t a n w h a t e s a n t o t o o t s a t t o s 치즈, 카이마, 브레드, 올리브. 아, so we h e r 오. ت م ا 식 ت ش ك 메 라바 ِ욕ِ 라스 م 이거 교회입니다. 교회. 되게 오래된 교회래요. 이렇 okay. 사진도 이렇게 있고 와 진짜 문양의 대박이다. Yes, o What? Food. Food? Mm -hmm. 아, food. Mm -hmm. 오 신기하다 이 발이다. 발. 경치 아, 좋네. Mm -hmm. What? Is k y 왜 이렇게 생겼어? baby honky what kind of wine do you like sweet sweet, sweet. <crunch> fruit wine or y a d r m a r u i t r m a r u b e r r y m a e r a b a r m n a t u r r y a a r r b u r y m u b r y e b u 짠! 짠! 건배! 건배! 건배! 굴레굴레! 굴레굴레 시는지 뭐야 뭐야? 해바라기 시계야 여기 있어? 모래가 엄청 반짝반짝하다! 아, 나 양쓰니까 물한번만져 봐야지! 오. 아니, 신기하네. 어떻게 게받짝반짝해아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야? 받아, 냠냠. 받아, 받아, 받아, 받 왜? 받 뇌에 끄게. h u 이거 몸에 안 좋은데. This is chili and spice. 아, 저는 이제 그 뭐야 이름 까먹었어 오모시랑 아우메트랑 같이 시린제 마을 가가지고 밖에 먹고 구경도 하고 돌아왔고요 이제 아나왜 이렇게 바빠? 여행하니까 더 바빠 평소보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밖으로 나갈까 셀축에서 토요일에만 열리는 토요마켓입니다. 어,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 커가지고. 저건 뭐야? 어디서부터 돌아봐야 될지 모르겠네. How many? o e kilo. One kilo. Yeah. In sweet. Okay. One kilo. One kilo. Five liter. Yes.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h n k you. k o a n y Thank y o t k o Thank o h e n k o h e l l o t h e n k o h a n e y o a n h a n y h a l l o Thank o u h a n k you. h a o u t h a k o t h a n you. t h a y o h yeah. a k o h a y h a h a n a y h o h o o k o a y a h Do you like tea? Oh huh? no, it's okay. You know this one? Hmm? You know this one? What is huh? this? Open the hands. Smell. What is this? Tea. Tea? Chai? Yeah. Oh. <laughs> you want to try? No, no, no, it's okay. Antibiotic t a Oh, smell. You want to try? Hmm? You want to try? Ah, no, no, no, no, no. Hello! Hello! Chang'e Francis! Hmm? Where are you from? Korea! Korea! Yeah! Ah, <laughs> Seoul. Seoul. Yes, uh, I live Seoul. in Seoul. Nice By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Yeah. Nice! Uh, I'll nice. uh, be Kardesh! Say hi! o k a o you a n t o m i o e k m n g k I'm o t k m i e k i o n e c k h e c k n check. m n t check. I'm going to h i g o to t h e c i o i t What is this? i g y i y i y i y i g y i y i g y i y p i g y i a g y p i g i g g i g y g 원래?